멋지게 익스테리어 튜닝을 마친 더 뉴스 렌토 차량입니다 기존 순정 기어봉이 마음에 들지 않아 전자식 기어봉으로 교체한케기스에스죠 출고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가죽이 번들거리고 여기저기 상처도 보이네요 준비한 제품은 뉴페이스 기어봉 EDS-003LT입니다 보통 두 가지 제품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오늘 장착할 제품처럼 화려한 무드등이 함께 있는 제품도 있지만 조금 더 심플하고 차분한 제품도 존재합니다 우측 상단 카드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진시 자동으로 비상등이 점등되는 기능과 함께 기어봉에 위치한 비상등 버튼도 새롭게 추가됩니다. 여러 상황에서 유용한 기능들이죠. 시프터도 더뉴소렌토에 맞는 제품으로 표시됩니다. 작업 시작하겠습니다. <웃음> 센터 콘솔 어셈블리를 비롯해 기어봉, 비상등 기능 활성화를 위해 공조기 컨트롤러 및 열선 핸들및 통풍시트 스위치 어셈블리를 탈거합니다. 시프트 랩 어셈블리를 탈거합니다. 시프터를 신품으로 교체 후 작동 부위에는 그리스를 도포해윤활해 주고요. 탈거 역순 조립을 시작합니다. 기상등 배선 작업을 진행 후 신규 배선 및 모듈을 면 테이프로 테이핑해 잡소리를 방지해 주고요. 기어봉까지 장착 후 배터리를 연결해 작동 상태를 확인하면 작업은 종료입니다. 완성되었습니다. 기어봉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실내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? 시동을 걸면 나타나는 세레모니 기능도 잘 작동합니다. 후진 시 자동으로 비상등이 점등되는 기능이 있어 여러 상황에서 유용할 것 같고요. 비상등버튼이 기어봉에 있으니 팔을 뻗어 센터페시에 있는 비상등버튼을 누를 필요도 없습니다. 긴급한 상황에선 이게 은근히 스트레스거든요. 잡는 손맛도 좋고 화려한 무드등도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.